이제 드디어 중국기술 강좌를 시작해 보도록 할 겁니다 어 일단 해외에서 발리송이유게되면 중국기술을 시작할 거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그게 잘안 됐어요 뭐 세관 문제로 구매를 실패해 버렸네요 뭐 그래서 6기티를 새로 하나 사서 강좌를 올려보도록 할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기술 고급기술 다 올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재촉하지 마세요 자 아무튼 강좌를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 일단 중국기술의첫 번째 강전은 바로 블렌더라는 기술이 되시겠습니다 자 일단 블렌더라는 기술은 어, 트율러로버, 인덱스로로버,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위스터까지 이 정도 세 가지 기술만 알고 계시면 충분히 익힐 수 있는 기술이 되시겠습니다 자 일단 트율러로버를 해줄 건데 베이직 그립에서 세이프 핸트리 해주신 이자세로 와주세요 자 그리고 트율러로버를 해주는데 검지를 뺀 상태 중지에다가 걸친 상태로 와주세요 자이 상태에서 인덱스로로버를 해줄 건데 자, 중요한 점이 검지를 어떻게 두냐면 어디다 두냐면 새 손가락으로 바이트 핸드를 쥐어요. 이렇게 줘. 쥐어. 그리고 어, 검지를 여기다 가줍니다 여기다 더 자,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인덱스로 로버를 해요. 했죠? 그러면은 이렇게 잡게 돼. 이렇게 잡게 됩니다. 근데 여기다가 엄지손 가락을 넣어 줘요. 자, 그리고 선체 플린 한 바퀴 그리고 젠 로버. 네. 트위스터를 한다는 거죠. 자, 다시 트윌로 로버를 바이 어 중지 손가락에 걸치게 해줍니다. 자 그런 다음 어 인덱스 로버를 이 손가락에다가 어 가로로 수평으로 해줘요. 자 그리고 이세이프 핸들 을 주신 다음에 구와 동시에 트위스터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. 자 마지막으로 다시 어 일단 트윌로 로버를 해주신 다음에 중지로 걸치게 트윌로 로버를 해주신 다음에 인덱스 로버, 인덱스 로버를 해준과 동시에 트위스터로 마무리하면 된다는 겁니다. 근데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저는 어떻게 어 블렌더라는 기술이 연습했나 하면 했냐 하면 일단 트위스러 로버만 따로 연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부분 이렇게 되는 부분 있죠. 인덱스 로버를 한 다음에 바로 트위스터로 되는 부분. 이 부분을 블렌더를 반으로 쪼개서 연습을 했다는 거죠. 일단 반으로 쪼개서 각각 연습을 한 다음에 그두 개가 각각 잘 된다면 잘 된다면 그때 같이 완전한 기술로 블렌더라는 기술로 아이쿠아, 연습한다는 것이죠. 어, 블렌더 말고도 여러가지 복잡한 고급기술 이런 기술들을 연습할 때 주로 이렇게 반으로 쪼개서 기술 자체를 반으로 쪼개서 연습을 했었네요. 뭐 일종의 팁이니까 뭐 참고해 두도록 합시다 자 마지막으로 아까도, 마지막, 아까도 마지막이라, 마지막이라고 했지만 어, 계속 말이 잘 안나오지만 안나오네요 <웃음> 자 다시 트율로로버를 중재다 걸치게 해주신 다음에 인덱스 로버 그와 동시에 트위스터로 마무리 자 이게 바로 블렌더라는 기술입니다 자 이상으로 강좌는 마쳐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하나 한가지 더 홍보 하나 할게요 어, 저 인스타그램 최근에 시작했으니까 한 번씩은 들러주세요 어제 인스타그램 링크는 이 강좌 영상 설명, 설명란에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번씩 들려줘서 뭐 발리성 사진들 구경들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자 이상으로 강좌를 마쳐보도록 할게요